토끼가 물었죠. 강아지는 말했어요. 절구 대신 이걸 가져왔어. 절구 대신 이걸? 토끼는 야구방망이를 받았어요. 그리고는 절구통 앞으로 갔죠. 절구 대신 야구방망이로 떡을 찢기 시작했어요. 우와! 이걸로도 떡을 찌을수 있을 것 같아. <웃음> 토끼는 웃으며 말했어요. 강아지도 같이 웃었어요.